5강제입니다. 성경을 배우지, 항상 배우지만 깨닫지 못하는 상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웃음> 길가에 대한 내용인데요.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6장 19절로 34절입니다. <웃음> 그, 뭐, 다 아시겠지만,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는, 아, 하나님 나라의 윤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토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웃음> 주님 안에서 천국을 소유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일반 장로들의 유전 몇 가지 대조하고요 그리고 근본적으로 이제 만유의 주제이신 주님께서 주제자로서 인도에 가시니까 그런 것들을 세상 사람들이 염려하는 그런 염려에 나가지 아니하고 하루하루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는 말씀입니다. <웃음> 이 이것이 이제 길가의 상태와 어떻게 연결되겠습니까? <웃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받고, 연구도 하고, <웃음> 기억도 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제 생명의 양식으로 역동적으로 움직여져서 그 사람이 세 사람으로서 근본적으로 맺어야 될 열매 그런 것들을 맺지 아니하면 여기 염려하고 걱정하는 상태 그런 상태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뭐뒷 부분에도 이제 나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난 시간에도 좀 말씀드렸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한 자기 이름을 걸고 신학의 일가를 이루어도 이렇게 길값하실 수 있다. 하나님 성신께서 하시는 일이 결국은 그리스도께서 목표하신 일, 성부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 그리스도께서 순종해서 목표하신 일,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일을 믿는 자 안에 깨우쳐 주는 거 아닙니까? 이제, 이제 이전에 매이던 매였던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받고 이제 자유롭게 아, 그 어, 회복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하는 거죠. 그때 지난 어,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 우리의 그 열매는 우리의 회복은 에덴으로서의 에덴으로의 회복 뿐만이 아니고, 에덴에서 목표한 대로의 회복이라고 그러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열매는, 그, 이제, 그리도의 몸의 지체로서, 그,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서, 그 완전한 대로 자라가는 거죠. 물론, 그 완전한 것이, 이제, 삼위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육해 하신, 그틀 안에서 완전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은 워낙 크신 분이니까 그 이상 하나님과 같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시간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 외에 은사와 지금도 다 주시는 것인데 그런 열매와 관계가 없는 말씀 연구, 말씀을 그 기억하고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이제 다길가밖과 같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전에는 하나의 경전으로 다가와서 이제 그걸 어, 지켜서 뭘 어떻게 하나님 앞에 대우를 받고 대접을 받고 더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는. 그 거기서 다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주님께 뭘 해서 대우를 더 받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받은 것이 너무도 크기 때문에 주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그 자유의 율법을 가지고 이제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해 나가는 거죠. 그게 이제. 율법과 선자의 대강령이 되는 것은 아 신율법, 그러니까 그리토 안에서 새율법으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법이 나를 논죄하고 정죄하는 그런 법이 아니고 나를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그 지침을 누리게 하는 그런 법이 되는 것입니다 <웃음> 전혀 차원이 달라졌어요 나 스스로는, 그, 옴삭달싹 못하던 것에서 다 자유케 돼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경전으로 안 보고,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것이에요. 그 말씀을 받아서, 어, 이제, 인격적으로나 관계적으로, 그, 주님의 의와 속성, 나라를 다 드러내는 거죠. 그런 걸 주님과 함께함으로써 드러내는 것이야말로, 그게 선이 되는거지 그게 의가 되고 거룩이 되고 그런게 나오지 않으면 다 이제 뭐 다, 길가밭도 되고 또 돌짝밭도 되고 가시밭도 되는데 특히 이제 길가밭의 경우는 어, 말씀을 받기는 받고 들으러 와서 어, 다 기억 들어서 기억도 하고 그러나 그게 이제 뿌리를 못 내리고 밟혀 버린다 생활의 단단함 가운데 우리가 계속 어려움을 겪으면 아마 주님께만 의뢰하고 주님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이 선물로 주신 그런 상황 속에 들어가면 그걸 잊어버리고 거기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안주해 버리면 이제 그게 타성에 붙은 신앙생활이 돼서 이제, 면역성이 생겨서, 진리의 면역성이 생겨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아무런 감옥을 주지 않아요. 감옥을 주지 않고, 그냥 기억만 되고. 있는. 그게, 그러니까 이제 밟혀버리는 거죠. 일이 치, 내 생활 속에서 일이 치이고 저리 치고. 내가, 어, 누려가야 할 때, 누려가지 않고. 그러 그러니까 우리가 어, 뭐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고 그랬는데 그게 율법을 이루는 야, 사랑의 완성이 되는 건데 우리가 그만큼 그런 나 자신에 대해서는 좀더 뭐, 생각할 것도 없이 다. 배려를 해서 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 일에서 그렇게 민감한 모습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한테 그런 그런 그 움직임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잘 생각해 봐요. 물론 물론 이제 절대 꼭그 역으로 적용해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한테 적용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교회 다니지 말고 교회 다니지만 말고 교회가 되라. 교회만 다니지 말고 교회가 되라.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교회가 되면 주님과 하나가 된 사람으로서 열매도 맺고 그그 관계나 존 관계에서는 존재에서는 그 교회적 속성과 그 교회의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죠.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 면역성이 붙어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만 하는 거예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오늘은 그런 내용들입니다. 쭉 읽어가면서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을 계속해야 됩니다 거룩한 교통은 내가 내 사정을 하나님 앞에 고하는 것으로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공부하고 바르게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과 보이시는 뜻을 알아서 거기서 확실히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성신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서 우리 마음에 평안과 기쁨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우리 속이 속의 상태에 빛을 비추어 깨닫게 하시는 일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위의 모든 환경을 친히 주장하시고 문을 여시며 길을 가게 하시고 우리가 좋게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특별한 은혜의 사역, 즉 섭리의 사역을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의 생활을 늘 하면서 하나님의 자식다운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신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으로서 신분만 소유하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식으로서의 그 특성과 그 성격을 발휘하고 살아가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확실한 계시와 그 계시로 말미암은 생활을 직접 경영해서 확실히 열매를 맺지 않는다면 그런 생활의 경영으로 말미암은 열매가 없는 상태라면 소용이 없다는 하 것을 성경은 여러번 가르쳤습니다 누가복음 3장 9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게 좋은 나무죠 사실은 그리고 누가복음 13장 6절로 7절에 보면,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하니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의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하는 비유를 베푸셨습니다. 3년을 참, 참으시면서 이제 열매를 기대했는데 아, 열매를 맺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책망을 하신 거죠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9절에도 보면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하셔서 열매를 맺되 좋고 싱싱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할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냥 열매가 아니고 아름다운 열매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절에도 보면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하여 이를 깨끗, 깨끗게 하시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6절에 보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고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르느니라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다운 열, 생활의 열매 즉 현실적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열매가 없으면 열매가 다른 사람에게 양식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실로 분명히 존재하지 않는다면 마치 과실나무에 가지같이 찍혀 불에 던져진다 하신 것입니다 주께서 순환하시던 아, 주간 월요일 아침에 일찍 베다니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다가 만난 무화과나무 이야기 잘 아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8절로 19절에 있고 마가복음 11장 12절로 14절에도 있습니다 <웃음> 이제, 열매가 없어서 저주하신 내용이잖아요? 예수님이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신 것은 아닙니다. 잡수실 것을 구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있었고, 그것을 공급하지 못하는 이파리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허울만 좋은 곳이었습니다. 껍데기로는 참말로, 이제, <웃음> 예수를 잘 믿는 체하고 남보기에 진실한 체하고 교회잘 다니고 자기 종교의 열띤 상태에 있으니까 훌륭한 줄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이와 같이 청청한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가 없을 때는 너는 이제부터 영원히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내려져서 영원히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상징해서 보여주신 거죠, 사실 주님께서. 응.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그 마음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바른 반응을 일으켜야 할 것입니다. 누가 보면 8장 4절로 15절에 있는 씨 뿌리는 비유에서 어떤 마음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마치 길가에 떨어진 시와 같고 어떤 마음자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되 속에 바위가 쭉 깔려 있으면서 위는 얇은 흙이 깔려있는 돌밭과 같은 반응을 일으키고 또 어떤 마음은 충분히 깊고 좋은 옥토이지만 그 속에 가시던 불과 엉겅퀴 등등의 뿌리가 아직 온전히 없어지지 않고 함께 있어서 그 시가 자라날 때 <웃음> 가시가 더 빨리 자라서 질식하게 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결국 열매를 맺으려면 옥토라야 하고 다른 잡된 것이 섞이지 않아야 합니다. <웃음> 충분한 양분과 수분을 가지고 옥토 안에 들어온 씨를 잘 길러서 아래로 뿌리를 깊이 뻗게 하고 위로는 점점 자라 올라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이제 길가에 뿌려진 시에 대해서 계속 생각해 오고 있는데요 이전부터 비유 자체를 설명하기보다는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어떤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는 문제를 주로 이야기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마치 길가에 떨어진 시와 같다 했습니다 그 사람이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은 분명히 그 마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이 마땅히 박혀야 할 자리까지 들어가서 박히지 않고 마음의 표면에 그대로 있습니다. 돌밭이라는 것은 이 엷은 흙 아래 바위가 쭉 갈려 있어서 겉으로 보아서는 그 안에 돌이 있다는 걸 도무지 알수 없습니다. 돌밭에 떨어져 있는 씨는 얼마 동안 위로 손을 내고 쭉 뻗어 나옵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다는 것과 씨가 뿌려졌다는 것도 다 나타내지만 그 속에 바위가 깔려있는 까닭에 뿌리가 깊이 들어가지 못해 결국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제 씨가 마음가운데 깊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그 속에 다른 것이 함께 섞여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했습니다. 요컨대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전해지면 사람이 그걸 받아서 마음에 접촉할 때에 그 말씀이 표면에만 있어도 안되고 얼마만큼 들어가서도 안되고 깊이 들어갔다고 해서 다된 것도 아니다 하는 말씀입니다. 비록 말씀이 속에 깊이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친 것입니다. 씨를 받았다는 사실은 공통으로 다 있습니다. 이 비유로 가르치신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 나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서 확실히 열매를 맺는 사람으로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본질로 완전히 변해버렸는가 하나님의 크신 사역이 그에게 역사해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거룩한 열매를 낼수 있는 사람으로서 완전히 변화되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자식이다 하는 정도로 용이하게 생각하고 자기를 용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종교의 상태가 과연 내가 원하는 거룩한 구원의 상태인가 하고 물으실 때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확실히 받은 상태라고 반드시 단언할 수 없는 점이 많은 신자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이 참으로 구원받은 상태인가를 바르게 깨닫고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 하는 그런 개념 정도로 알, 아, 알고 있으라고 주님이 와서 돌아가신 것인가? 그게 아닌 거죠. 참으로 구원받은 상태는 열매를 맺는 상태입니다 열매를 맺으려면 열매가 좋으면 나무도 좋다고 해야 한다 좋은 나무가 나와야 된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그 나무가 좋은 나무라야 한다 좋은 나무라면 씨를 심었을 때그 씨가 좋은 나무로 잘 성장해서 열매를 맺는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웃음> 다시 생각해보지만 길가에 떨어진 씨 것과 같은 상태도 사람이 잘알수 없고 겉으로 보기에는 예수를 잘 믿는 훌륭한 신자인 것처럼 보기 쉽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게 아니에요 씨가 거기에 안 떨어진 것도 아니고 씨가 어디로 날아간 것도 아닙니다 한시적으로 말이죠 마태복음 13장 4절과 마가복음 4장 4절에는 단순히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라고만 되어있는데 누가 보면 덜어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해서 밟히면서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러면 발, 밟힌다는 게 뭡니까? 길은 사람들이 다니는 곳인가? 달게 길가에 무엇이 있으면 사람들이 다니면서 밟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길은 사람이 밟아서 더욱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자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늘 밟고 다니는 길가와 같은 상태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사람이 길 위로 다니면서 늘 길을 단단하게 만들듯이 그 사람의 생활 가운데 무엇인가가 늘 습관적으로 행해지고 습관적으로 그 위를 늘 지나다니면서 그 마음을 꽉 누르고 있어서 혹은 마음을 항상 밟고 있어서 그 마음이 그것으로 인하여 다니기에 적당하게 굳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시가 들어가지 못할 다른 요소들이 단단하게 마음의 그 길로 다져 있, 다져져 있다 그런 말이죠 이러한 습관적인 생활을 하는 데서 만들어진 단단한 마음의 씨가 떨어지면 씨는 그 속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습관적인 생활이 마음의 단단한 것을 만들었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말씀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딱 막아내는 굳은 심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굳은 심정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가, 어, 그, 그 무슨 의지가 굳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른 것이 습관적으로 그를 누르고 있어서, 말씀이 들어가, 갔어도, 그 말씀이 자라날 만한 상태를, 같이 못하고 있다 하는 말입니다. 부드러웠던 땅에라도, 땅이라도 어떤 관습적인 생활이 그를 늘 지배하면 단단해져서 그, 그 생활로 딱 굳어져 버리고 만다 하는 거죠. 그 생활로 굳어졌다는 말은 어떤 일정한 생활을 하면서 그만한 생활 가운데 안심하고 만족하고 주저앉아 있다 하는 의미입니다. 간절하게 주님을 의뢰하지도 않고 주님이 꼭 필요한 존재로 그, 그, 다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못 살겠다 하는 그런 상태도 안, 안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다른데 아주 단단해진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일종의 구안 혹은 투안이라고 했는데 마땅히 그 말씀을 뿌리로 내릴 수 있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고 밀어버리고 자기 먼저 해야 할 일, 눈앞에 안 일을 그 먼저 꾀하는거죠. 늘 뒤로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놓고 항상 이제 자기가 인생을 살아갈 때 시급한 것들을 먼저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투한 거죠. 할 일을 미루고 눈앞에 안 일을 꾀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상급 학교에 입학하려고 애를 쓰다가 입학을 하게 되면 딱 안심을 하는 것이고 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직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취직을 하면, 이제는 안심이다. 하고서 근실하게 그 취직 자리에서 일을 하고 삽니다. 그러면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 가운데 발생하는 것은 안정하려고 하는 심리입니다. 이제 됐다는 거, 이 오늘 궤도에 오르게 됐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님이, 주님을 간절히 찾지도 않고,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마음이 가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그 생활에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정된 생활이 보장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이상은 전혀 생각하지 못한 거예요. 다소 불만이 있어도 견딜만하면 그대로 주저앉아 버리는 것입니다. 얼마나 뭐 직장생활을 한다거나 무슨 경영을 한다고 할때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면 그다 참고 그냥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걸 그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다니고 다녀서 단단해진 그 길가와 같아서 그 이상 다른 큰 변화를 마음 가운데 간절히 요구하지도 않고 변화를 일으킬 만한 무엇이 오더라도 그것을 얼른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그 변화로 유익을 얻게 되는지 불행하게 되는지 알수 없는 까닭에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냥 자기의 생활을 그대로 유지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나라 진행과 관련해 가지고 취업을 하고 질, 진학을 하고, 그러면 얼마나 그 역동적으로 그 안에서 잘, 잘랄수 있고, 주님이 응답하시는 내용 속에서 주님과 소통하면서 얼마나 그 안에서 그 은사가 더 닦여지겠습니까? 굉장히 그 좋은 조건으로 부드러운 상태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나갈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 안위를 도모하고, 하나님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자기 현실적인 안위를 도모하고 그러면 이제 말씀이 그 불을 내릴 틈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어떻게 하면 이거 놓치면 내가 인생이 불안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주님이 때로는 높이셔서 그런 일에 들어갈 수도 있고 또 낮추셔서 또 거기서 하나님 나라 법과 세상 법과 부딪혀서 나오게 될 만한 일도 있잖아요. 그럴 때 산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꺼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그 거기에 안정한 생활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은 절대 못내 그건 못, 못 나오는 거예요. <웃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거나 배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가 취한 어떤 일정한 종교이기 때문에 종교를 취한 사람답게 말씀을 잘 기억하고 혹시 잊어버리면 다시 공부해서 기억을 되살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말씀이 들어가서 그 사람 자신의 생명이 되어서 그 사람의 몸에 피와 살과 같이 되어서 그를 뒤집어서 고치고 완전히 변화시키는, 시켜버리는 작용은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오후에도, 예, 저, 이웃의 그 인권을 그 높이기 위해서,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제일 첫 번째로. 그, 그, <웃음>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고 세상의 구조적인 악 가운데 있고 그 사단의 미혹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주님의 능력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보면 완전한 영화에 이르기까지는 날마다 회개해야 될 삶이 있는 거죠. 그것은 정죄적인 차원에서의 그 자기 죄절 자기 정, 죄책이나 뭐 자기를 몰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본상의 세계로 나가게 하는 일에서 장애를 받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다내 죄로 인해서 온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 회개하고, 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회개하고, 더 적극적으로... 어, 배려해 주지 못한 거에 대해서 회개하는 거죠. 그래야 상대를 더 높일 수 있는 거고, 더 나가서 아 미워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그에게 과격하게 분내지 않고, 뭐, 죄악된 그 분을 바라지 않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그게 회개하지 않으니까 맨날 승질내고, 맨날 시기하고, 맨날 미워하고, 맨날 과격한, 과격한 그, 열정을 보이고 하는 거죠. 잘못된. 지금 말씀의 작용이 항시적으로 자기 속에 없는 까닭에 그 말씀은 다만 어떤 지식의 재료와 내용으로 존재하다가 일정한 시간이 지나서 그보다 더 중요한 인생의 문제가 나를 지배하게 될때 자연이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그 뿐더러 사람들이 다니면서 길을 만들어서 길을 단단 단단하게 한 요소, 즉 어떤 관습적인 생활과 일정한 안정된 관성적인 생활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을 했을지라도 그 말씀을 그대로 위에 두고 놓아두어서 밟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밟고 다닌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관습적인 생활로 말미암아서. 그 말씀이 길 위에서 그대로 으깨진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도 생명력을 가진 전체가 그대로 순하게 부드럽게 흙 속에 들어가서 수분과 양분을 섭취하는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을 으깨어가지고 생명력을 없애버리고 그 길에 한 부분이 되게 해버린다는 하 것입니다. 이런 상태로 말씀이 변해서 밟혀서 녹아버린다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어갔지만 그 말씀 자체가 일으켜야 할큰 변화나 혁명을 그 마음 가운데 일으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 생활이 그말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버려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주장과 생각이나 자기의 생활을 그대로 전진시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소실되는 형편을 두 가지로 썼는데 첫째는 이렇게 밟혀서 없어지는 것이고 또한 가지는 새가 와서 즉 외부에서 다른 작용이 와서 그 말씀을 콕 찍어서 통째로 가져가 버리는 것입니다. <웃음> 말씀을 어떤 종교로는 남겨둘지언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살아있는 능력으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으로는 존재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 방법입니다 다른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말씀이 그 작용되지 못하게 한번 말씀을 빼앗는 것과 같은 거예요 말은 개념을 전달하는 부호 또는 어떤 생각을 전해주는 부호인데 그러한 부호를 그의 기억에서 완전히 소실시켜버려서 없애버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무리 남아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이 전달하시고 하고자 하시는 거룩한 뜻이 그에게 작용하지 않도록 보통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말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남아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거에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 아 관심을 갖잖아요. 요새 뭐 비가 많이 와가지고 뭐. 어, 수혜를 입는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또 우리도 수혜를 입는다면 아마 그런데 더 예민하게 기억이 될 거예요. <웃음>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것보다도 내가 더 급한 일이 생기면 싹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관심을 가졌었던 것 뿐이지, 상황 속에서. <웃음>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뉴스거리로만 듣고 말은 거죠. 성경말씀이 어떤 개념이나 관념이나 사상을 전달하지만, 단순히 관념이나 개념을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사람의 말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명제적으로, 표제적으로 기억은 하고, 인지는 하고 있는데, 그 이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사람의 말이지 하나님의 말이 아니야 우리가 율법도 하나님의 율법으로 대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사람의 사람의 율법처럼 대하면 도덕률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 법으로 사, 사용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신님께서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품고 있는 뜻과 정을 사람에게 가르쳐 주시는 데에 성경 말씀에 용초가 있는 것이고 권위와 본질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 뭐, 어제 들은 말씀 또 하네. 아, 지난번에 이, 이 얘기 또 들었었지. 그, 그 정도로 기억하고 말. 그리고 그 사람이 말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럼, 그럼, 그 이전에 들었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았나 그 말씀을 들은 자로서 그거에 대한 반성을 하지 않고 개혁을 하지 않으면 자기 권징을 하지 않으면 또 이제 잊어버리고 마는 거잖아요. 또 잊어버리. 그냥 경전으로 어그 하나의 하나의 그냥 경경 읽는 것 정도로 생각하는 거죠. 성경을 쪼로로 잘 기억하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서 역사하시는 사실이 무엇인지, 그 속에 하나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기억하고는 있는데, 그 사람이 변하질 않아요. 인격이 변하질 않고, 관계가 안 변해요. 그 사람. 관계가 좋아지질 않아요. 하나님 나라 관계로 성장하지 않아요. 인격도 주님의 인격으로 나오지도 않고 이렇게 마귀는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실질적인 능력과 본질적인 내용을 거기서 온전히 취해버리는 식으로 말씀을 그에게서 빼앗는 것입니다 말씀을 완전히 기억해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기억할지라도 그것이 언어로 한 문장으로 문학으로 기억될 뿐이지 그것 자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본의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전달해주는 소용과 노릇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마귀가 와서 빼앗는 중요한 현상입니다. 이 말씀은 듣고 기억만 하고 있을 뿐이에요. 아, 언제 우리가 무슨 공부했지? 이제 그 말씀이 그래가지고 공부했는데, 어떻게 됐나? 그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니까. 이게 다 뺏긴 거죠, 사실. 말씀이 온전히 있을 때에는 길가 속으로 들어가기만 한다면, 즉, 길을 파고 그 속에 심기만 한다면, 거기서도 자라나갈 수 있는 상태로 있지만, 나중에는 사람이 와서 밟는 것처럼, 자기의 생활이 그 말씀 자체를 점점 미미한 문학적이고 종교적인 교설이나 언설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은 생활이고 그것은 그것이다 하고 자기 자신이 그것을 접촉하려고 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을 때는 계속해서 그런 상태에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마귀 자신이 그것을 다 취해버린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적극적으로 역사해서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본질적인 능력을 없애버린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마귀한테 줘가지고 죽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사람한테 뿌리를 못 내리고 이건 아니죠. 그런 방도를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요. 말씀이 뿌리가 내려서 열매를 맺게 하는 방도를 내려주셨는데, 사람이 그걸 포기하고, 그걸 그냥 자기 생활에 갇혀서 그냥 기억만 하고 있고, 아, 그, 그랬었지. 그런데 그 말씀이 전혀 역동적으로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러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길가 밖과 같아. 나중에 으깨져가지고, 이제, 그냥, 아련한 잔상, 아련한 그, 추억으로만, 말씀이 기억되고 있는. 거예요. 날똥말똥, 날똥말똥. 음, 우리들의 생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하고 배운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한없는 지식의 추구와 지식의 만족을 위한 것이라면 사실상 그 말씀은 게시로서의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문제 게시라는 말은 구속역사적인 게시가 아니고 구속역사 안에서 게시된 내용을 조명해 주는 게시예요 <웃음> 계시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조직신학자들이 이거 계시라는 말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거든요 구속역사적인 의미의 계시로 써야지 조명이라고 해야 된다고 아무튼 그 우리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나의 생활은 생활대로 가고 말씀, 말씀대로 말씀 있어서 그것이 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생명력으로 작용하지도 않고 터져 나오듯이 위로 발휘되지 않을 때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리토의 몸이 이게 인격이잖아요 생명체잖아요 우리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생명체거든요 말씀을 받으면 그 말씀을 받아서 움직이는 게, 살아있는 것이 역동적으로 다 엮여져야 돼요. 그래가지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결과가 이그리도의 인격으로 나와야 돼요. 관계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성숙된 모습으로 나와야 돼요. 개, 개별적인 게 아니에요. 공산주의식으로 말하는 건 더더욱 아니고, 민주주의식으로 말하는 것도 아니에요. <웃음> 말씀을 많이 공부하고 반복해서 잊어버린다면 하고도 잊어버릴만한 정도의 기억이고 공부일 것입니다 배워도 적당히 다 잊어버린다는 것은 그가 말씀을 어떻게 대했느냐 하는 것을 반증해주는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런 점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 더 지적으로 뭐, 충만하게 못 배워서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이미 아는 걸안 살아서 못 산.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갔는가? 게시로 들어갔다면, 조명의 게시로 들어갔다면 그 증거는 무엇인가? 나는 다른 것으로 방해받지 않고 결국은 그 말씀이 당연히 내알 열매를 확연히 나의 생활과 내 전체의 생명 가운데서 나타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늘 살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면 더 주님께 정갈한 예배를 드리려고 해야 돼요. 예배, 일반적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을 서로 닦는 것도 우리가 이게 예배 드리는, 그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마음 준비도 그렇게 할수 있게 해. 그런, 그런 공간도 그렇게 움직여야 되요 이웃사랑도 그렇게 해서 나와야죠. 말씀을 들은 사람. 근데 뭐, 자기 책임을 안 지어버리면, 말씀을 들은 자로서의 자기 책임을 안 지어버리면, 그냥 듣고 마는 거예요. 기억되고 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정체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죽어버리는 거요 살아있다. 생명체인데, 그리도의 몸이 생명체, 유기체, 역동적인 유기체예요. 그 어떤 곳으로도 굴복되지 않는, 그 어떤 위협이 있어도 꺾이지 않는, 그런 역동적인 유기체예요, 이 교회가. 이 교회가, 두세 사람이라도, 이런,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그런, 교회가 돼. 뭐, 다음에 언제 하지? 뭐, 또, 오늘만 날인가? 또, 다음에 들을 기회가 있고, 또할 기회가 있겠지. 슬슬 밀어버리면, 이게 다, 단단해져가지고, 다 밟혀서 없어지는 거예요. 공부는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기억나는 건 별로... <웃음> 음,